안녕하세요. 젠지 이제 1군으로 코럽된 젠지 미드라이너 서브 젠지 카리스 김홍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 제가 이제 젠지라는 팀의 연습생, 아카니미에서 연습생 이런 식으로 이제 1년하고 9개월 정도 동안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젠지라는 팀에 대한 좀 어, 믿음도 있었고 이제, 젠지라는 팀에서 이제 데뷔도 하고 싶고, 1군에 가고 싶었던 좀 그, 좀, 그 의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 1군으로 올라가기위해서좀 많이 기분도 좋고, 좀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저는 이제 롤, 젠지 팀의 미드라이너 프로게이머를 맡고 있는 이제 김홍조고, 어, 김홍조인 것 같아. 18살인 것 같아. 어, 일단, 제가 아카데미 때 지었는데, 그 아카데미 친구들이랑 그, 그 컴퓨터에서 네이버, 네이버 쪽에서 이제 예쁜 이름을 이제 같이 다 같이 찾다가 이제 저는 이제 카리스라는 닉네임이 좀 멋있고 좀 미드라이너답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뜻은 이제 뜻은 있긴 한데 아마 제가 뜻을 보고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뜻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은 있는데, 어. 그래도 좀, 이제, 아무래도 저희 BD형이 워낙 잘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도, 자신도 있지만, 좀, 이제, 반대로는 걱정도 좀 있긴 합니다. 어, 좀 많이 신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롤을 하기도 전부터, 이제 좀 들었던 그 닉네임이랑 이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영상으로만 보던, 그런 사람이랑 이제, 대회에서나, 이제, 현실에서도 이제 볼 일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좀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제, 저랑 같은 나이기도 하고, 어, 이제, 아카데미 때부터 이제, 그, 뭐, 그, 아카데미 때부터 이제 거의 같이, 다른 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그때부터 거의 라이벌 구도가 생긴 것 같은데, 어, 쭉, 저는 라이벌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클로즈 선수가 먼저 데뷔를 하면서 어~ 지금은 그래도 클로즈 선수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는 그 챔피언으로서 챔피언 폭으로서 좀 이제 뭐 자신과 챔피언에 대해서 좀그 저항, 저항이 없나 좀 이제 이거 해볼래라고 하면은 네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거부감이 없이 좀 다른 뜻 표현에 대해 별로 싫어하는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서 체크폭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없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미드 라인전도 이제 솔로랭크에서나 제 스타일적인 부분이 원래 수비적이었는데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바뀌게 된것 같아서 어 그런 다음 이제 좀 스타일적인 부분이나 제 장점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카데미 때부터 코치님이 그 노블레스 코치님이랑 그 다음이 아마, 그 다음이 다빈 코치님이셨는데, 이제 제가 코치님을 많이 안 만나본 것도 있지만, 이제 노블레스 코치님부터 너무 잘해주셨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다빈 코치님이 있었는데, 다빈 코치님은 일단 스타일이, 어, 좀 게임 끝나고, 일단 피드백을 엄청 깔끔하게 짧게 짧게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고 막 피드백 막 길게 하시는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스케샷 이런 거는 일단 당연히 자기 기량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안 잡으시고 이제 운영적인 부분이나 이제 콜 이제 콜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렇게 이제 팀 게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빈코치님이 대회에서 뛰뛰 뛰신거나 이제 호치로서 있으신 그런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막 대회 같은 것도 나갈 때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해서 막좀 엄청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음, 저는, 어, 그래도 클로드 선수 같습니다. 클로드나 베이커? 음. 그런 분들? 어, 일단 정민이 형이랑 이제 저랑 이제 그나마 나이 차이가 그나마 많이 안, 안 나는 편이라서 말 자주 하는 것 같고, 어, 이제 형들, 형들은 이제 밥도 많이 사주시고, 어, 잘 해주십니다. 근데 장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 이제 제가 형들을 잘, 네, 나 라이 차이가 좀 나다, 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어, 장난을 좀, 좀잘못 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어, 그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자신있는 챔피언은, 어, 루시안이랑, 아칼리랑, 사러스랑 어, 오리아나? 이네개 정도 같고, 프리스인의 좋은 챔피언은, 어, 일단 지금,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애니비아랑, 어, 조이랑, 아칼리랑, 에코랑 피지 갈리우 이런 느낌 이런... 이 정도 같습니다 어... 이제 저를 키워드 할수 있는 거는 어... 일단 딱, 딱 떠오르는 거는 어... 저는 유망주? 유망주랑...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딱히 이제 제가 제 자신을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저는 딱 저를 그 유망주 이 정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는 당연히 데뷔하는 거를 일단 가장 처음으로 목,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뷔전도 당연히 제가 잘해야 되고 적어도 이제 미드 라인전만큼은 누구에게나 좀 적어도 지지는 않고 웨, 웬만한 평, 그 평균 이상만큼은 하고 싶은 그런 게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응. 대회를 나, 나, 나가는 게목표긴 한데 나가더라도 이제 좀 라인점님 부분이나 이제 그 이상 그외 부분도 좀 평균 이상은 하고 싶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제가 젠지 동안, 젠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거나 주위에서 저를 좀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좀 많이 기분 좋고 좀 많이 응원도 돼서 많이 힘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젠지에서 LCK에서 어,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 있게끔 열심히, 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